자전거를 찢어준 자리에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촉촉하게 수분 유지가 되죠.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. 흙을 이렇게 꽉쥐었을때 뭉쳐질 정도의 수분이 유지가 되도록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와이 야밤에도 물 들어갑니다. <웃음> 오 몰라 몰라. 오낯가죽 같아 <웃음> 이제부터는 이제 물과의 전쟁이죠. 농, 농가분들 지금 전부 다들 비가 안 와서 한참 지금 마늘, 양파, 감자 다 굵어질 시기이기 때문에. 지금 전부 다물 관리 하신다고들 감자 못 주무시고 전부 물 관리 하신다고 많이 힘드실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 농부에 감자 밭에 있습니다 이 지금 밤이라 밤 11시라 지금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좀 인정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가뭄 너무 심한 요즘 어떻게 이 가뭄 물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잘 져야 되는지 옆에 있는 슈퍼 농부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쭉 쫓아다니면서 그 물관리 이 가뭄 시기의 물관리가 어떻게 됐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알려주실 거죠? 네 <웃음> 아니 밤에 뭐하는거예요 지금? 아 요즘 비가 계속 안와가지고 이제 바람이 안부는 저녁시간에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다 지금 가뭄 가뭄 때문에 전부 다 밤에 물풀고 고생을 많이 하실겁니다 전부 다들 <웃음> 네, 지금 뭘 보고 있는거예요 이제 쿨러 전부 밸브 문을 열어가지고 낮에 돌렸던 자리에서 저녁에 지금 또 이제 바람이 안불 시간에 지금도 밸브를 열어서 스프링쿨러 여기 이제 물이 나오게끔 또다 틀어줘야 됩니다 아, 좀, 아 지금 틀어? 지 물이 안 나오는데? 이제 벨브 틀어가지고 가서 모터를 작동해야죠 아 그러면 나온다? 네 나옵니다 음. 이제부터는 이제 물과의 전쟁이죠 음. <웃음> 농가분들 지금 전부 다들 비가 안 와서 한참 지금 마늘, 양파, 감자 다 굵어질 시기기 이 때문에 지금 전부 다물 관리 하신다고들 밤잠 못 주무시고 전부 물 관리 하신다고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아 10시가 넘었어 <웃음> 10시 퇴근도 없어 퇴근도 해 네? 네? 한달 후면 수확인데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... 네. 마늘지는 네, 이제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수확량이 지금부터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, 어.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이제 물 관리에서 이 수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. 어. 아, 물을 주거 여기? 이제. 여기 진공 펌프로 해서 물을 빨아 당겨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. 이거는 바로 스위치 캔다고 물을 올라오진 않거든요. 4시간 후에 꺼지도록 맞춰놓고 네, 자동으로 4시간 후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. 뭐하시는거요 뭐 지금? 양파밭들 지금 이제 물잘 나오나 확인해야지 이제요. 음. 나올까요?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. 아 이제 물이 열어놨으니까. 네,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올려면. 와, 이 야밤에도 <웃음> 물이 들어갑니다. 야. 어, 올라 올라. 오낚아질것 같아. <웃음> 야, 물이 엄청 세네요. 야. 이렇게까지 지금 가문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군요. 예? 네? 이제 풀과의 전쟁은 끝이 났고요. 어, 아, 끝났고. 예, 네, 이제 지금부터는 어,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. 이수확양 차이가 네. 판가람 됩니다. 농사짓기가 <웃음> 쉬운 게 아니네요, 그죠? 옆에 다른 밭들은 좀 조용해요. 뭐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던데. 밤에 안 하시죠, 잘. 아, 저희는 이제 아는데? 낮에도 해야 돼. 면적이 많으니까 낮밤뭐 계속 돌려야 돼요. 괜히 싶은면 무가 아니네요. 예? 네? <웃음> 아니이구 우리야. <웃음> 밸브에 청개구리가 있네. <웃음> 이사해야될것 같은데. 제가 어 아저씨. <웃음> 아 사과 준 거야 지금. 네 이제 잠그고 이제 양파밭 쪽으로 물 돌려야 됩니다. 이건 감자같은지 네. 감자밭. 놀라지 마십시오. <웃음> 저희들은 공비관입니다. <아닙니다. 웃음> 농민입니다, 농민. 좀 <웃음> 비비고. 이 야만, 야한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예? <웃음> 여기 감자밭 같은데? 예. 네. 뭐 하시는 거예요, 여기 나와서고 순찰해야 돼, 순찰. 잘 크고 있나? 일 열심히 하고 있나? <웃음> 11시가 됐어. 밤 11시인데 나와서 이거 하고 있어요, 지금. 지금 이제 양파밭 양, 마늘 밭에 이제 물. 스프링클러로 물을 다 주고, 이제 양파밭으로 옮겨놓고, 이제 잠깐 한번 둘러보는 거죠. 바로 다 옆에 음. 모여있으니까. 아니, 이거 엄청 컸어요? <웃음> 아이고. 지금부터 이제 물관리죠. 이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가 앞으로 양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.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땅속 수분 유지를 할수 있게끔 음. 계속 물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음, 물관리를 그, 어떻게 해줘야 돼요? 음, 항상 그 비닐한 그 수분이 있을 만큼 이렇게 손으로 찔러 넣어보면 저번에 우리가 자전거로 찢어준 자리죠? 네 자전거로 찢어준 자리 중간에 전부 다 이렇게 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? 네. 여기 보면 촉촉하게 수분 유지가 되죠?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흙을 이렇게 꽉쥐었을때 뭉쳐질 정도의 수분이 유지가 되도록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음. 요 정도 순했으면 안에 캐 보면 아마 한 메추리알 정도 크기가 달려 있을 거거든요 음. 예, 고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그 다음 붕소, 마그네슘, 뭐 아미노산도 좋고 이렇게 영양 결핍이 안 일어나게끔 음.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양분 공급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직포를 덮어서 이렇게 약간 웃자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, 여기에다가 지금 칼슘을 한번 그 세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줬거든요. 음. 칼슘 규산 그런 걸 자주 사용해 주시면 날씨가 뜨거워 질때 어, 칼슘 규산을 자주 사용해 주시면 감자가 그 에너지를 당으로 이동시키고 그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음. 야. 농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, 슈퍼농부가 괜히 슈퍼농부가 아니라는 거, 제가 이렇게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이서 상황은 되게 웃깁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. 밭에 지금 뭐하는그 하여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나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오늘 또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. 5월 한 30일경쯤 되면 이제 요 감자들이 이제 수확을 들어가 이제 한달한달 한달 가까이 남았네요. 한달 후면 수확합니다 어쨌든 그 수확할 때까지 네. 제가 계속해서 네.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. 네. 대한민국 농부들이 이 가뭄의 시기에 잘 견뎌내서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다부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.